안녕하세요. 마리마 목상정원입니다. 오늘은 그 지난번 제가 제라들 부비부비 한 애들 있잖아요. 그 아이들이 벌써 꽃씨를 맺혔어요. 이거 보세래요 요고 요. 요. 꽃씨가 벌써 맺혀졌네요. 어 그리고 꽃씨 찾아 산말리. 아 요거, 요것도 요 맺혀있는데 이거 보이시나요? 여기도 있고요 이거 꽃이 잘해서 음, 잘 심어서 어떤 꽃이가 나올지 아니 어떤 음, 디자인의 제라가 나올지 참 궁금합니다 이런거 한번 해보면 그리고 여기도 맺혀있죠 요, 어 신기해요 진짜 요 보이시나요? 여기서 어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일까? 어 이렇게 꽃이잖아요, 요 꽃인데 말하자면 이런 꽃이에요, 이런 꽃요 이런 꽃인데 그 안에서 이 제, 말하자면 이렇게 제라들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부비부비 해줬잖아요. 근데 여기 여기 요 꽃대 이렇게 꽃대를 탁 여기에서 요렇게 너무 신기하죠. 요 꽃이 꽃 가운데서 그 꽃씨가 있던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딱 맺혀 갖고 꽃대가 올라, 그 씨앗대라고 그래야 되겠나? 꽃대는 아니고 씨앗대. 씨앗 주머니처럼 씨앗 주머니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. 여기뿐 아니라 이렇게 아까도 보여 드렸지만 여기 요 이것도 그렇고요. 너무 신기하죠. 여기는 이미 이렇게까지 맺혔어요 요. 요렇게까지 보이시죠 또 내가 어서 봤는데 어디로 갔지 많이 돼있더라고요 어, 이렇게 찾으려고 하면 안 보여주는건 먹미 어 여기도 있네요 요. 이렇게 와 진짜 너무 신기 반기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제라들 이거는, 지, 이거는 꽃도 여기 꽃도 꽃이지만 어, 입장이 너무나 예쁜 제라구요 또 허브가에요 허브가 허브 향이 나요 이 제라는 요요 요, 요거는 이름이 뭐냐면요 음 해피소 아 핑크꽃이 피나봐요 해피소인데 핑크꽃 네 여기 이렇게 꽃이 꽃대가 이렇게 물고 있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거 엄청 예쁘죠. 입장이 예쁜 음, 어디있니? 디스텅선이란는재란인데요 어, 입장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. 그리고 꽃도 요 보세요. 이렇게 이것도 제가 어제, 어제 부비부비 해줬답니다. 다른 데서 피는 아이더라고요. 그리고 산모기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꽃대를 다 올리고 있죠. 얘도 산모가 있는데 꽃대 올렸고요. 여기는 제가 정말 작은 아이들 세 가지, 세 가지, 아, 두 가지네. 이제 보니 꽃 피고 나니까. 이렇게 해줬는데 이것도 다 산모가 아이들이고요. 요것도 산모, 요것도 산모, 요것도 산모.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더큰 거였는데 돌아가셨어요 <웃음> 겨울에 그리고 요만큼 반이 남아 가지고 이렇게 큰 건데 벤쿠, 벤쿠버 제라늄이 얘는 꽃이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예쁘진 않는데 입장들이 참 특이하게 예뻐요 실내에서 키우면 이 정도로 빨갛지 않고 푸른 잎인데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물들어 가지고 되게 예쁘거든요 여기는 이제 제라바제라바시랍니다 여기는 제라꽃들은뭐 항상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한답니다. 그리고 요 아이도 제가 저번에 다 잘라주고 삽목하고 요거 하나 남았는데요. 총대를 꽃대를 씨앗대를 이렇게 길게 촥 빼줬어요. 예쁘죠? 이거는 향기나는 카이네이션 너무 잘 피고 지고 이거는 설란. 누구나 아시는 설란꽃이고요. 음 이거는 사계국화. 그리고 이거가 이름을 까먹고 왔어요. 안 데리고 왔어.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문제가 생겼어요. 어떤 문제일까요?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. 어, 지난번 사, 가서 천원짜리 토분 사온 거에는 이렇게 어 다크 초콜렛 아이들이 하나 두개 세개 이렇게 심겨져 있어요 천원짜리 화분에 예쁘죠 그리고 천원주고 사온 까라솔도 천원짜리 화분에 식재했답니다 그리고 요아이도 요 한개 천원씩 줬어요 두개 이천원에 롱분 7천원 가성비가 짱이죠 근데 이거 이게 합식 했던 화분이에요. 보시, 보실래요? 이렇게 합식해줬던 건데 어머나 제가 조금 안쪽에 놔둔게 너무 지멋대로들 양보도 안하고 막 멋대로 커버렸어요. 이거 보실래요? 이게 사과불꽃이에요. 이거 원래 빨갛잖아요. 옷 자라가지고 키만 멀때까지 커지고 이거는 화재인데 얘도 막 사가 불꽃 할때디질 세라 사가 불꽃 할때 디질 세라 이렇게 크고 있어요 음, 물 빼면서 바보들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요 아우 진짜 또막또 막혔어요 러블리 로즈 러블리 로즈가 음. 쭉 키가 멀때 같이 이렇게 커졌어요. 여기 여섯 개인가 심어놓은 아이들이 보이시죠, 러블리 로즈들. 이렇게 이렇게 크고 있어요, 지금. 여기 프리티 프리티도 아니 너무 웃긴 게 아, 지네 방식대로 크면 되지. 옆에서 크니까 나도 커야 돼. 저리 비켜봐. 나도 클 거야.라는 식인가 봐요. 이건 애플 미인이고 막왜 이렇게 크, 커져요? <웃음> 색깔을 다 버리고 일단 크고 보자인가봐 니가 크는데 내가 안 크고 있으면 나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크고 가을에 같이 물들자 이런 식인가봐요 그죠 요런 데 애들도 사이사이 심어 놓은 애들이 얘도 애플 민이에요 근데 이따구로 크고 있답니다 그 옆에서 자꾸 거기에 내면 은 우리집 상추 이거 오늘이 두번째 뜯어먹는 상추에요 정말 싱싱하고 맛있답니다. 이런, 이 상추가, 어, 로메인이라고, 적 로메인, 정 로메인인데, 힘이 좋아요. 확실히 로메인, 로매, 로메인 상추는. 힘이 좋답니다. 그리고, 오늘은 걸어서 어디를 갈까요? 아, 여기 있는 노블도 여전히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. 자구, 이렇게 잘 맺혀 갖고 이렇게 크고 있답니다. 보세요. 이건 설란. 설란이 이게 어버이날인가 사 와서 심은 거잖아요. 근데 꽃은 다 지고 얘가 얘가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. 키로. 얘는 옆으로 퍼지고 흰 꽃, 핑크 꽃 그렇답니다. 꼬맹이 귀여운 아이들. 그리고 걸어서 걸어서 걸어서 날라서 날라서, 날라서 오 이거 장미 화분에 꽃 보이시죠 화분에서도 장미 저렇게 잘클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모 사랑모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그리 이쁜 아가들 정말 어제 비오고 이거는 시원한게 아니고 좀 추워요 저는 오늘 같은 날은좀 추운 날씨네요 뭔 이런 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날은 겁나게 찌는 더위가 오다가 어떤 날은 겁나게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오늘 같은 날은 아, 더워요 더워 그래서 시원해서 오늘은 이거 레이스 차광막을 싹 뱉겠답니다 여기 조금 관심이 필요한 아이들은 여기에다 놔뒀답니다. 예쁘죠. 맨날 보여드리면서 예쁘죠. 여기도 이제 밖으로 그냥 보게름 꺼내놨어요. 요 아이가 트라문타나 자구. 금, 금자구인데 이미 뿌리 다 내려서 이제 자구라가면안 돼. 트라문타나 아기예요. 아기. 금아기. 큐빅도 너무 귀엽다. 야, 큐빅. 큐빅 예쁘죠. 큐빅이 예뻐요. 음, 맨날 맨날은 맨날. 참 이름표 없는 애들 빨리 이름표 찾아줘야지 하면서 왜 그게 안 되는지 정말 이상한 마리 맘이에요. 다른 게 바쁜 건지. 아우, 예꽃 정말 예쁘다. 그죠? 음, 피서 아 너무 예쁘네요. 이거 흑법사 제가 왜 우리 집에서는 이 아이가 이렇게 안 될까요? 하고 사라다오 사라다오 하면서 예 적심했던 아이가 혼자 몸에서 얼굴을 세 개로. 만들어냈습니다. 성공했습니다. 그리고 로블리 로즈 얘도 너무 잘 크고 있고요. 맨날 맨날 음. 바이솔 동네. 어 바이솔들이 제일 잘 크고 있는 것 같아요. 요즘에 너무 잘 크고 있어요. 여기에 있는 이 바이솔도 이게 제주에 있는 무슨 바위라고 그러죠. 갑자기 또 생각 안 나. 아우 정말. 너무 잘 크죠. 바위에서 그냥 거기에다 뿌리 내려서 흙 조금 있는데 요 아이도 그렇고 흙 정말 조금 한 스푼 근데 거기다 뿌리 내리고 이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있어요. 아우, 너무 예뻐. 어제 이거를 다아 놓고 가서 얘네는 비를 못 맞았을 것 같아서 조금 아쉽지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얘네는 비를 확 맞았어요 어제 그래서 엄청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비 온다고 해서 어제 이거 다 걷어 놓고 갔었거든요 네. 오늘 아주 애들이 얼굴이 반긋반긋한것 같네요 해가 지는 오후 시간대입니다. 이쪽은 해가 졌는데 저 멀리 배는 저산 꼭대기에는 아직도 해가 중천에떠 있는 것 같죠?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도 맛있게 하세요. 맛있는 저녁 드시고 편안한 마음 되시기를 마리마미 축복합니다. 감사합니다.